자 돌아왔습니다. 슬라임 랜처 영상 보시기 전에 여러분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구독까지. 식량은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 것 같고. 어 양이 오른 거야? 2 0량이 뭐야? 깜짝 놀랐네. 아 이걸 왜빼왜빼 왜 빼, 이걸 왜 빼. 이거 빼면 흥분했어 지금 흥분해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지금 어 나이스 20냥이일 때다 팔아버려 냥이 지금 다 팔아야돼 20냥이일 때 무조건 무조건 다 팔아야돼 어야 냥이 플로트 무슨일이야 이거 제가 지난번에 그리고 땅을 샀죠 농장을 하나 더 지어야겠어요 식량때문에 과일농사를 하나 지금 정원을 더해서 비옥한 토양에 스프링클러에 허수타르 이정도는 안해도 될듯 여기도 농장 저는 약간 그렇게 할게요 농장을 좀 과하다 싶은 정도로 만들어서 식량 위주의 플레이 그 다음에 약간 각달기라든지 저쪽 건너가서 여러분 새로운 과일을 좀 얻어와요 하트비트라던가 그죠? 반농장 설계 당농장 왠지 못하겠어요 저는 왠지 알아요 여러분들? 약간 느낌이 뭔가 뭐랄까 좀 잔인해 <웃음> 닭도 너무 귀여워가지고 일단 내가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게 물탱크 말고 저장소 플러스 이거 비단모래? 비단모래? 아 모카 플로트 자원 추출기부터 할까 얼른? 얼른 할수 있는 거 있네 이렇게 하면 이제 뭔가 또 채집이 되는 거네 아 이렇게 한 다음에 비단모래를 구해야겠네 여러분 그죠? 일단은 그러면 이채로한번 건너가 봅시다 다른 맵으로 어? 이거 뭐야? 어 이거 이제 켤수 있는 거야? 물은 안 되지 이제 어, 어, 어, 아 요런 걸로 이제 자원 모으는 거구나 어 이거 뭐였지? 물상추? 오. 어비단물이다아 이거구나 아 여기에서 찾아야 되네 어 이거 다 설마? 겔리석 잠깐만 미안 원시 기름? 이거 왠지 얻어놓을 수 있을 때 얻어놔야 될것 같아 바로 던져봐 아여기있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, 잠깐, 잠깐, 잠깐, 잠깐. 아뭘또 버려야되네 지하 염수를 버려야겠다 지하 염수는 좀본것 같아 저쪽 마을에서 휴베리 아 이게 각달기가 아니네 요거 농사 집에 가자 하나 둘셋그 다음에 하나는 농사 원시기름 같은 거는 그냥 저기다가 갖다 넣으면 되겠죠. 나중에 뭐 모은 걸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지. 그죠? 이런 거 그냥 모은 거는 이것도 들어가나? <웃음> 아, 이거 키우는 거구나. 이쪽은 이제 거의 완벽한 농장지대. 어,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않아. 문을 하나 더 열어야 돼. 어, 여기 이쪽 하나 더 열자. 아치 화랑. 시원시원하죠 여러분 와 뭐야 이 힐링은 이 힐링감 뭐야 미쳤는데 아주 일단은 농사 에이. 약간 자급자족 충분한 수준 내가 밖에 가서 음식 주워오지 않아도 되는 수준까지 가야돼 여기 왜 포고 열매가 왜 떨어져 있는거지 농사를 일단 새판 <웃음> 아 너무 오바스럽나? 아 근데 시설 투자를 해야 돼 진짜 안정적인 어떤 농장 운영 슬라임들의 복지를 위하여 일단 부족함 없이 넣어놔야 돼요 저 크리스탈이랑 암석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필나요 하트비트가 약간 좀 효율이 안 나와 하트비트가 마음에 안 들어 하트비트가 아 농담입니다 어, 사람 아니고 어아 과일과 고기니? 아이 미안하다 다시 가져갈게 얘들아 이제 좀 새로운 곳도 찾아보는 거 해봐야겠네요 여기는 지금 다 밝혔고 여기 넓혔고 여기 넓히러 가야겠다 여기 이런 쪽 이곳은 근데 문제가 너무 타르가 많이 나와 <웃음> 물탱크도 빨리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아 이거 봐 아으 아, 미치겠네. 이거 어떡하지? 잠깐만. 아, 이거 어떡하지? 그냥 외면할까 일단은? 아, 몰라, 몰라. 아, 뭐 아, 몰라, 몰라. 아, 몰라, 몰라, 몰라. 아, 아, 아, 아, 몰라, 아, 몰라, 몰라. 그렇지. 이건 뭐야? 방위의 원석 냉 군홍 산호 기둥. 여기가 이제 박쥐 봤던 곳인데. 박쥐. 아, 용암이 얘 근데 하나 짜린가 얘가? 아얘왜 이렇게 커? 용암이 용암이 용암이 용암이 어 폭발 슬라임 이건 또 뭐야? 용암 가루? 아왜 이런 게 나와? 용암 가루를 지금 내가 해야 될까? 굳이? 아 여기 있다! 일단 저 친구 터치면은 맵이 또 하나 열릴 것 같고 용암이들아 일로 와! 어 용암이들! 우리 용암이들! 어그렇지그리그리그리어그르지그리그리그리그어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, 왜그래 왜그래 왜그래 어, 어, 뜨겁나? 어, 뜨거워? 야물 어떻게 너너 뭐니? 너 용암인 거 아니구나? 어머나 근데 미안하다 박쥐 고르도를 뭘 먹여가지고 지나쳐야겠네 뭔가 발견 저 너구리 뭐야? 엥? 분홍 너구리, 너구리가 나왔었어? 언제? 행운 슬라임? 뭐야? 보스부터 깨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그 다음에 부스터가 먼저 어 부스터가 먼저 아 뭐야 얘 길을 막고 있냐? 아야 에이 어 왜그러니 나한테 진짜로 우와 뭐야 어? 우와 이거 뭐야 뭔일이야 이거 이게 역시 하트비트를 매겼더니 아주 그냥 몸보신이 그냥 아주 그냥 어? 어? 잠깐만 야 기다려봐 이거 빨리 저장하고 이럴 때가 아니야 다 팔아야돼 35까지 떡락했어? 쟁여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값 오르면 팔자고. 당신은 한국인이 아닙니다. 한국인은 참지 않아. 제2 농장 가가지고 뒤쪽에다가 용암 놓을게요. 일단 슬라임 가두리 하나. 높은 병 뮤직 백. 에어넷. 한 방탄 막칸 타고. 먹이. 어 얘네 고기만 먹어? 그럴 수 없지. 너희들의 식성을 내가 바꿔주겠어 얘들아. 이야 이거 몇 개냐 이와 아니 잠깐만 이거 맞아? 야 어마 무지하게 자라네 이거 와 잠깐만 야 이거 당근농사는 접어도 되겠다 완마야 과일 찾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건 와 잠깐만 나 이거 농사 완전 부자돼버렸는데 이거? 이쪽에 각딸기를 놔주면 또 난리가 나죠 또이 친구들이 또각딸기 매니아라서 다음에 여기가 어디 봐? 아일과 고기. 아 여기도. 어머, 어머, 잘못 쫓네 내가? 아니. 야 이거 언제부터 잘못 쫓냐 나?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이게, 야이거 잘못 쫓네 내가. 야 언제부터 잘못 쫓냐 나? 어머, 어머나, 어머나, 어머나. 어뭔 일이야?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잠깐만. 얘들아, 너네 왜 그러니? 무슨 일이야 이거? 얘들아, 너네 이런 애들, 아, 너네 이런 애들 아니었잖아. 야왜 그래? 야 뭐야 이거 지금 왜..왜 왜 그래? 배고파서 나온거야? 야 이러다 타르돼 얘들아 어떡할라 그래 자 얘를 왜 나온거야? 너네 왜..뭔.. 왜왜왜그래? 아 그냥 사춘기인가 단순? 아 얘들아 미안 아나 진짜 아 내가 아빠가 미안하다 얘들아 아, 서 치지 마, 치지 마, 치마. 깜짝 놀랬잖아 나. 이쪽에 지금 박쥐 아이들 여덟 개 정도만 채취해 가지고 우리 용암이들 먹성을 또 바꿔 줘야 돼요, 지금. 어, 저 친구들 저좀일좀 좀 내겠는데? 잠깐만. 여기 좀 불안한데? 괜찮은 거 맞나 이거? 얘들아. 그렇지. 좋아요, 좋아요. 제가 여기 제1 농장, 2 농장, 3 농장까지 있거든요. 지금 잠깐만 여기도 열어버려. 그냥 확, 그냥 식량 걱정 아예 없애버려. 확 구매하기 식량 걱정 없애버리는 수가 있어. 나 부스터 체크하면은 대시부츠 어, 폭발 플로트 10개밖에 안 된다고. 이거 대시부츠 가능? 광휘 3개랑 야광 10개? 어 이것도 가능한데 충분히? 대쉬 그렇지 요것도 이제 광휘의 원석 하면 되고 어 부스터 까지는 오늘 충분히 될것 같고 한번 다녀오면 그 다음에 박쥐고르도 까지 깔끔하게 들어가면 될것 같아 음.. 아 좋아요 그 다음에 케어 좀 해줘야 되거든요 얘네는 이 나가기 전에 이 케어 안 하고 나가면은 강아지들 왜 집안 죄 그냥 다 뜯어 놓는 그런 진짜 사태가 일어납니다 조심해야 돼요 여기에 막상 필드에는 큐베리가 많이 없어서 이게 으아! 아우 난리 났네 또 아유 나 몰라 니들이 알아서 처리 좀해 언제까지 나의 보호를 받고 자랄 거야 얘들아 아나광희의 원석 찾아야 되는데 이거 정신없어가지고 찾겠 아우 어우... 우와 우와 우와 미쳤 물탱크도 진짜 필요하다 아 이거 다 업그레이드해야 돼 이게 내가 지금 이 정도로 돈을 벌기 전에 업그레이드를 한 차례 다 했어야 됐어 스무스하게 하려면 은 이게 지금 내가 게으르게 막 돈부터 벌러다가 이렇게 된 거라니까 어? 석류석? 뭐야 이건 또아 근데 이거 재료 이거 모은 거 괜히 버리기가 너무 싫다 잠깐만 제발 제발 제발 터져라 박달기 간다 들어가자 제발 아유 안 터졌어 아유 집에 갔다 와야 돼 아까 그성류석 잠깐만 성류석 그거 조금이라도 어떻게 안되나? 하나만 남기고 먹여서? 거의 다 된거 같은데? 성류석 4개 저거 광위원석 아닌가? 석순? 엥? 이거 광위 어어어 3개 어딱 3개다 제발 세개 하나 둘 셋! 아 야! 아니 하나만 더 먹이면 터질 것 같은데 씨. 업그레이드는 될듯 그래도